이게 그냥 잘 안되네 현빈아 인터넷 회원가입 좀 시켜줘라 <웃음> 아유 아, 제가 어두워서 이게 잘안 이름 되지. 좀 뭐? 이름이요 조영빈이요 제가 조영빈 <웃음> 확실해? <웃음> 생년월일 말 못합니다 58년 됐띠라 어? 떻게 하셨어요? <웃음> 이상하게 점쟁이 같네야 용하네 이 사람이 용해 야 <웃음> 내가 <웃음> 네 애비 아니냐 맞다 <웃음> 어 이거 컴퓨터 다운됐는데 아버지 다운다운못 뭐, 다운됐어? <웃음> <웃음> 그럼 카운터를 해야지 <웃음> 와! <웃음> 뭐 하세요 정신 차려요 제발 긴장 좀 하자 아이고 안되겠다 컴퓨터가 엉망이야 예. AS 기사를 불러라 예, 예 AS 기사를 불러야 예, 컴퓨터 불러왔습니다 아, 네. 어, 이거예요 예예 예. 잠깐 아이 컴퓨터 게임을 이렇게 많이 깔으니 망가지지 학생이 공부를 안하고 커서 뭐가 될고 그러지? 어. 뭐가 될고 그래? 아니 누구신데 나를 아들을 혼내요? 얘 예, 담임입니다 가정 방문을 온거지 아, 그러겠어요? 예, 예 아. 이러다가 대학 못 갑니다. 대학 못 가요, 아버님. 아유, 그럼 우리 현민이 어떻게 합니까? 대학 안 보내주면 되죠. <웃음> 등록금은 부이니까요 아, 더보내주셨더 벌었어.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토좀 드셔야죠. 아, 그래죠 예. 아, 네. 어, 그래야죠. 예. 아니, 싫어, 싫어, 싫못 먹어요. 아유, 빨리 말씀하세요. 예, 뭐 먹어. 아,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갛고, 이쑤식을 찍어 먹어. 아, 사과. 네 아유, 이쑤시을 길쭉해. 아, 수식한 사과. 네 아우, 사과, 사과. 땡, 아우, 사과, 삼 얘기다. 예 아까 들었는데 예. 찾아봤는데 예. 야 야동 죽이네. 야 죽이네. 땡아쉽게3천만원못 아 따셨습니다. 아 뭐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임성훈 같네. 아이 저 살아요. 제발 긴장 좀. 보자. 아이고 빨리 붙여주세요. 예아 예, 예.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예. 자, 조용히 있어봐요. 조용히, 있어봐.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사랑인 걸 살. 사... 누가 노래 불렀어요? 네? 네? 네? 어? 왜 노래를 불러... 누가 책상 쳤어요 지금? 예? 왜 장난들었습니까? 네? 왜 아, 열불라 죽겠네, 정말, 이 사람들. 왜 내가 그 노래를 기렇게 불러, 사람들이. 아유, 이런 데서 처음 받아 봅니다. <웃음> 여러분의 정성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네? 제가 디센트 네. 가져가서 잘고쳐오겠습니다 네, 네, 요하세요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노트북 어디갔어? 노트북. <웃음> 저거 아니야! 이름, 이재영이 사람의 특징은 다리가 배웠다고 혼라흉내를축으로잘 어! 냅니다. 이 사람을 공개, 수배합니다 아, 뭘 공개 수배를 해, 이 사람아? 아, 품질보수술 예, 품질수술이었습니다 아유, a s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 가격이. 음, 이제... <웃음> 이게. 이게. 이게. 를 보시면요. 1년 이상은 된것 같습니다. 글씨처럼 네. 네. 네. 그 보니까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 쓰지 않았나, 이제. 감독가 얼마? 무이야 아니 뭐야? 돌세이어라고 마님 사랑하는 구만 마님 <웃음> 아 그분 뭐하세요? 정신 차려요 제발 긴장 좀 <웃음> 하자. 하자 당신 편 없구만 어편 없어 뭐? 사장 누구 사장 오라 그래 <웃음> 네, 사장다사 <오라. 웃음> <웃음> 네, 내가 사우 확실해요. 어? 가짜 아니야 아, 내가 진짜 사장 맞대. 못 믿게도 당신이 확인해봐. 아 예. 아이고, 진짜 말이야. 이부치가 산만한 거 봤을 때는 정식도 산만한 거 같고요. 이 점을 봤을 때 정동남인데 이거? 뭐? 이 자식이 무슨 사장한테.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잘 냅니다 <웃음> 이두 사람을 공개했습이 사람들은 꿈에서 본것 같아 나도 나도 나도 어? 희한하네